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임재와 놀라우신 역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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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다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 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윤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것이요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은 섬길이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성냥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다가오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상세한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그 나라의 근간이 되고 또 뿌리가 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한국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 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헌법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을, 가족으로 을가족 시작된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은 시네라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일법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이 그들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가치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과 같은 가장 높은 법인 것이죠. 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 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에 더 이상 이방을 떠도는 떠돌이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 그들이 속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사회에서 작동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상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그들의 삶과 문화와 도덕적 윤리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이 주어짐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죄라고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죄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독교 국가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말씀인 출애 국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종들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 법은 식기명처럼 중요한 법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송사를 가리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또 자세하게 제정하는 법입니다. 특히 종은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종에 관련된 법을 통하여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또 처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인간관을 또볼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1절에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종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른 집에 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종이 돼서 노동으로 갚아야 함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이 종으로서 노동의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은 7년째가 년 되면 자유의 몸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일했다면 그가 빚진 모든 것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빚진 것이 없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금액을 빚졌다 할지라도 6년 이상은 종의 신분으로 매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홀로 주인의 집에 들어왔다면 혼자 나가야 하고 아내와 함께 들어왔다면 같이 나갈 수 있지만 종살이 도중에 주인이 아내를 주었다면 아내와 아이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혹여 주인과 아내를 사랑하여 자진하여 종이 되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주인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이 있다면 함께 지낼 수 있지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재판관에게 가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서 종이 기쁨으로 자진에서 주인의 종이 되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인에 의해서 강압적이고 또 강요로서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귀를 문지방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종신토로 종이 되기를 사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 구절은 보기에 돈을 갚지 못하면 노동으로, 노동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당연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아야할 것입니다. 파야할 돈을 갚지 못해서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재물로서 변제해야 하는데 그 집에 능력이 없어 종사리를 하겠다고 자진하여 들어가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남의 집에 종사리로 자진해서 들어가겠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종사리를 통해서 주인에게 안전한 장소와 먹을 양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주인과 함께 먹고 잘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숙식 제공이 되는 것이죠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으로 받아들여 드리지만 사실은 한 민족으로서 어렵고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당장 오늘 밤잘 곳을 고민해야 하는 돈몇푼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이 사람을 먹이고 재우고 6년 동안 돌보아 스스로 다시 자립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내보내어야 하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양 무리 중에서와 파장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넉넉하게 꺼내어 주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보낼 때 넉넉하고 후하게 주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에서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을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애국의 가장 좋은 금과 보와 가축으로 넉넉하게 함께 보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이 세상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식과 세계관이 우리의 도덕적 윤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이 우리의 인간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버린 세상 속에서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 내 이웃을 까내리고 저주하는 세상 속에서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도가, 질투가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작동되는 삶을 살아내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소외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흘려보낼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먼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